면서 <웃음> 일단 가긴 간다만 뭐 장소 섭외되고 그런건 아니죠? 아니야 그냥 가는거야 렌탄톤을 가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호치민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친한 브라더 형님께서 우울하다고 렌탄톤을 가자고 <웃음> 마침 저도 살짝 우울했거든요 뭐 오늘은 어, 남자들이 우울할 때 한잔하고 싶을 때 그런 컨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님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머니 사정이 아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. 저 양주 시켜도 되나요? 안돼요 <웃음> 양주 못 먹습니다 그냥 소주 될까요? 네. 와인 음. 네. 그냥 예, 가볍게 한잔 하는 걸로 예,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저도 사실은 렌탄톤을 한번 좀 깊숙하게 들어가 볼 예정이었거든요 었 예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뭐도 모르고 이제 라이브를 그쪽에서 좀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시스템을 알게 됐는데 그 후로 한번도 렌탄톤 안쪽으로 어 깊숙히 들어가서 한잔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위험요소가 많다 보니까 다들 이제 비싸다 비싸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좀 조심스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가고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또 카메라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어, 저는 여기서 여기서 촬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정하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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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, 야, 피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라 야, 라 야, 라 야, 라라라 야, 기기 한잔 하시죠. 짠짠 네. 네. 짠. 빨 먹어. 네, 감사합니다. 파 오빠. 아? 파 먹어봐. 오, 뮤직, 뮤직, 뮤직, 컴백. 컴백, 컴백, 컴백. 컴백. 컴백. 컴백. 컴백. 컴백. 컴백. 컴백. 컴백. 컴백. 컴백. 컴백. 네. 백 컴백. 컴백. 컴백. 컴백. 컴백. 컴백. 컴백. 컴백. 컴 Woo. Music, yeah. music, music, m c m s m c u 1 5불이네2만원 대략 한2만원 정도 되네. 2만 원약0 0 0 0원 정도 되죠. 0 아, 2만 원 물은 0저 아, 아, 맥주는 한7 7달원 정도. 0 0디 드링크? 네. 0 0원 10,000원. 10,000원. 10,000원. 1네0 0 0원1 0 사실 베트남어를 못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한국말로 꾸준하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근데 대화가 돼요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열심히 네. 번역했어요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뭐 궁금해? 다오마아 카운 다오마아 다오마아 Họ có thể 는 유튜브. ê m kênh YouTube. Mỗi người một phim, một bộ phim, một bộ phim. n g anh k h g mua, người v i ệ s u b s r i b e anh trả lời Hàn Quốc. Trời ơi, nha! Em Hàn Quốc, sao em mà t r o Đúng chứ, nói đây h o t hot n À, 진짜. Niêu no, idol. Idol. Tộc h ẽ qua mà đã chứ. Ok. Oppa, em là s h a r Em e là chia sẻ cho bạn bè biết là subscribe nhiều nhiều. ừ n g ơi Việt Nam nổi n h i ề u mà. Không được. Sao mà? Anh sợ. a n sợ. Oppa, sợ gì chứ? Không đọc không đọc comment là ok mà. Không. 단성나 베트남 사람 아는 게 제일 무서워. <웃음> 진짜. 뭐하이바이오 빠바이요. 헤드 뭄밍. 웨요. 치쿤. 치쿤 있어요. 헤드 계속 헷 먹고. 뗳이. 뗳이. 우차 먼저. 네. <My> 어. um. 여자친구랑 헤어지셔 가지고 mm -hmm. 저랑 같이 동행을 요구해서 어저 따라오게 됐습니다. 아 저도 마음이 없는데 여기 올 마음이 없는데. 이름이나 한번 물어볼까요? 엠텐하지. 저는 온입니다. 원. 네. 원. 네. 베트남 냄. 아왕 아왕이네 아왕 아아니왕 왕, 아왕아아아왕아 왕... 아왕아아아 <웃음> <웃음> 아, 왕... 아왕아 네.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아아 왕... <웃음> 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이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우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아 왕... r o w n i e chocolate cake, r o w n i e 니 l y lonely, khó, lo, lo, lo, lo, lo, l i s a Lisa, Lisa, Lisa, Lisa, Lisa, <that> Lisa, Lisa, phải... Lisa, Lisa, yeah. Lisa, <laughs> I'm, Lisa, I'm Lisa, I'm I'm Lisa, l i a i a i G I N 진진진진 진. 오, 오빠 있어. 오 n 있어. 오빠 있어. 오빠 있 G 오 n 있어. 오빠 있어. 오빠 있어. 오빠 있어. 오빠 있어. 있오어어 ủa y nhập m m b o nhiêu tiền bao nhiêu tiền à, bao, nhiêu bao nhiêu tiền bao nhiêu t i n b h i ê u t i bao nhiêu tiền b a i n bao n h i t n a i ê i b a h i t i b a h i t i a h i u t a h i u t i bao i b y e h t bao i ê i b a h u n a o nhiêu i n h n a o nhiêu n bao n h i n o bao n u i b o i t r ờ b i t a y i t i a i u bao n h i i h ả u i bao n h u n a b a c h ơ i g n a m e h h ô n g lấy game play game. a y a n play g a m e n p y i n a n a m l n YouTube. o l y e ấ y p s a 계어 음료이 어, 로 스몰 라 스몰 라 어, 오야? 싸우. 오잖아. 남. 아, ah, 남이네. 남. 남마 줘 봐. 어빠는 바만 응. n g rồi. 어빠 라야나 남이야? 네. 얘네, 뭐 선수야? e m <miss <miss> i m là u e t h n g l win. Em có thể chỉ một người nào đó uống tại vì em là giống nhau tôi cách. 너게 <목소리> 깨워. 아니 그럼 얘네들이 뭐, 아, 이봐, 뭐 나, 다, 나, 다섯 명인데 그럼 다섯 명이 걸릴 때마다 나를 주는 거야? 플레이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내가 못 봤어. 컴으로아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<목소리> 와, 얘네 뭐, 기술자 뭐야? 여기까지만. 여기까지만 먹고 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. 분위기는 어, 여기 손님이 너무 많은 관계로 어, 일하시는 종업원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 혼란의 상태입니다 부끄럽다면서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컨텐츠가 너무 밋밋하여 저는 걱정 중이었고 그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에도 걱정되었습니다. 하지만 제가 갑자기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 그녀들에게 춤이라는 드립을 했는데 그녀들이 알아서 신나게 댄스를 해주는 모습에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. 각 20만동을 들이며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었고 처음부터 돈을 요구한 게 아닌 스스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귀여운 모습에 저작권에 밀려 영상을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음악이 없더라도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 귀여운 소녀의 댄스를 음악과 함께 조금만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? 그렇게 종료하게 됐습니다. 정말 재미있게 놀았고 어, 또 이제 종업원들이 또 이렇게 재미있게 대화를 이어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형님도 되게 재미있게 놀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형님, 근데 네. 그 종업원들이 <웃음> 재밌게 놀래요? 네. 네, 심심하지가 않네요. 형님 잘 먹었습니다. 네. 다입니다. 어, 어, 저도 덩달아서 많이 신났던 것 같습니다.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진짜 제대로 목 놓아서 한번 촬영해 보고 싶네요 오늘은 음악 저작권 부분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황 봐서 또 컨텐츠를 할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면 발로 뛰겠습니다